공식에는 곱셈과 곱 그리고 곱셈 응. 나누쌤 아, 일단은 이세개 이 중에서 먼저 더쌤과 뺄쌤은 그그 그 항에서 음? 항에서 그 A하고 B가 있으면 은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음. 그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략어 있는 플러스고 음. 그다음에 1세는 A랑 B가 있으면 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음. 이게 A 플러스 B가 돼요 어 응응 어그 곱셈